될사람은 30%에 된다고! 오늘 이제 마비노기가 프리 시즌이 끝났어요 프리 풀이 때또 늘어나는 건뭐 괜찮아요 또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지 자 이제 뭐 우리 한 패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천고마비 이벤트 이거 옛날에도 써먹었던 그 카피라이트 아닌가요?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마비하기는 딱 좋은 계절 9월 6일부터 야 10월 11일까지 한달 정도 하네요 하늘이 높고 푸른 르 지금은 마비노기 하기에 딱 좋은 때이 좋은 시기에 에린을 방문하는 밀레이션을 위해 준비했어요 캘린더 어우 뭔가 많다 넥슨 캐시 확실한 행보 있고요 주말에 참고할 출석 이벤트는 계속 있고 수리비 50% 할인이랑 그린자 미션 아니요 2배는 계속 있네 세공 랭크업 확률 2배 특별계절 5% 증가 높은건지 모르겠어 추석기념 온타임 증가 뭐가또 있네요 길이은 땡땡땡을 맞아라 매일매일 출석 체크 이벤트 자 이벤트 기간에 마비노기에 접속해주세요 애들에머무는 시간만큼 출석 포인트를 드립니다 포인트는 포인트 상자에 다양한 아이템을 보여하습니다또 나왔네요 네 일단 이제 이벤트에서 이그 접속 시간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그냥 행사가 됐어 그냥 그냥 여러분 즐기세요 그냥 하나의 보너스 즐기십시오 한 시간만 경과하면 20포인트니까 한 시간까지만 한 시간만 마비노기 하고 나가면 되겠네 그 정도면 딱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접속, 이비, 접속 이벤트 아직까지 계속 계속 하고 있네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출석 체크 포인트 상점 획득 가능 아이템 뭐죠? 자 보호의 불깨죠 어 보호 푸개죠 이거 나도 해야겠다 이거 나도 부개정들 어, 거래까지 되네 보호 불개랑 푸개는 받아야겠네요 이거는 상자에서 획득 가능한 거는 가발들 여행용 트렁크? 이게 좋은 건가? 모르겠고요 저는 이번에 노리는 거 이겁니다 보, 보고 볼게. 보 볼게 보볼게. 다음 건 뭐죠? 누적 출석 포인트 560을 달성하면은 어의상어 어, 의상을 준다고? 어 이런? 이거 런이 예쁜데 이거? 어텀 브리즈 어텀 브리즈 이거는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근데 560포인트면은 28일? 야 28일이라고? 아니 그러면 하루도 빠지지 말아야 돼 거의 지금 보니까 말이 됩니까? 1 이한달 정도 다지만 일주일 빠지면 안 되고 일주일 이거 뭐 출강 듣는 것도 아니고 결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저 이상 아마 싼값에 팔릴 겁니다 그렇겠지 당연히 자 부스트 이벤트 수리비 파격 할인 50% 할인 그림자 미션 경험치2배어 새우잡이 하기 딱 좋네요 주말 부스트 주말 부스트 때는 뭐가 있죠 세공 랭크업이랑 특기 5% 인챈 인천, 인챈트만 마음에 든다 개랑 새공은 그렇게 쓸만 없어 보여. 길이은 거대 땡땡을 막아라. 이거는 아직 보상이 뭔지 안 나왔으니까요. 잡아야 되나 봐요. 이건 또 필드 보스 이런 거. 자 온타이 이벤트 이번에도 왔죠. 넥슨 캐시 확실한 행보. 30분 이상 접속한 밀레시안 중 10, 1,000명을 추첨하여 넥슨 캐시를 드립니다. 토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30분 이상 추석 기념 이거는. 추 추석 또또 l l show you the n o b l e s s d t d t y b o d t d t y b d t y box. Deity b d t y box. Deity box. Deity box. Deity box. Deity box. Deity box. Deity box. Deity 오, 이건 좀 이쁜데 일상모드 전투모드 와 날개를 펼쳐 대박 이제는 하다 못해 마비노기 의장게임 날개에도 모션을 줍니다 아 물론 그제 일이 있었지만 와우 일상모드 전투모드 이게 뭐야 움직여 왜안 움직이죠 날개가 10억인 이유는 영상 모션을 확인해보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날개 가아 보이는데. 오, 오호. 오, 퍼덕거려. 호. 야. 진작에 이거 퍼덕거리는 게 진짜 이제사에 나오네. 야, 팔라딘 날개. 이신나 날개. 반신 아, 반신화 날개. 이런 거. 날개 퍼덕거리지도 않대, 이만. 나는 항상 마비노기를 하면서 정말. 갓가지 의문이 드는데 그 중에 바로 큰게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유저들은 데미지가 1도 안 오르는 날개에다가 10억을 씁니다. 마비노기 돈으로요. 10억이면 현 돈은 얼마지? 천만, 1억, 10억 100만원 많은데 130만원인데 그럼 10억이면은? 공지사항아 이벤트 도장받기는 하루에 한번 누를 수 있다. 아 누르는 거야 이것도? 어딨어 도장이? 다음 날 오전 7시 이후 진행. 아! 하루에 1시간 접속할 때 700포인트 획득 가능하다. 이것도 얘다 친절하게 설명을 쌓네요 <웃음> 보호의 붉은 개조석 하나랑 전의 포 하나 이렇게 살수 있겠네. 700포인트라면. 은 와, 더 많이 있네. 뭐야, 이게? 뭐야, 방금 전에 봤던 거가 더 많이 있네? 노블레스 디에티. 약간, 저, 오버워치에서 메르시 닮았고. 이건 의상인가 그냥? 어... 아1 0가와선 성공? 어 이거 뭐야 골드 헤일로 화이트 헤일로 와 헤일로들 나오는가봐 여기 뭐가 있네 염색 의상 파트 확자 오 이제 엄청 세세해졌구나 진짜 와 이젠 더 세세해졌구나 한 번에 뭉텅이로 하는게 아니네 F파트라는게 이런거 있어? 아 수박나무니 저한테 그저 이걸 살수살냐 물어보셨는데 저도 원래 안 지를까 생각하다가 마비노의 시크릿 파티 찬스 쓰겠습니다 네개살수 있어 야될로브 하나 가져도 된다 네개 건닷 첫 번째 갑니다 가라 초록색 프리즘박스두 번째 간닷 가자 오 파진이 나왔는데 아이씨 세 번째 가자.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뭐, 뭐야? 뭐야? 뭐야 뭐 나왔어? 오. 와. 마지막 하나 가자. 와. 심각하다. 심각해. 5천 원이면 내가 뭐를 할수 있었을까? 어? 30%? 30%? 될 사람은? 30%에 된다고!